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혹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은 꼭 봐주세요 저는 이제 막 1년차가 되어가는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유튜버예요 앞에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엔장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은 이미 프리랜서이시거나 프리랜서를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심심해서 그냥 제 영상을 틀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회사가 싫어서?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그냥 그 이유 때문이라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아닌 그냥 시간이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정말 많아야 돼요 인간관계, 답답한 사무실의 수직관계 등이 본인에게 너무나 신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라고 생각한다면 학교를 다니거나 쉬고 있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어차피 너무 힘들다고 해도 바로 퇴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말로만 퇴사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만약에 뭔가를 이룬다면 난 퇴사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뭐 예를 들어서 SNS에 꾸준히 뭔가 개인 작품을 올린다고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뭐 혹시 회사를 다니느라 그런 거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핑계입니다 내가 잘하는 걸 찾을 수 없고 좋아하는 걸 찾을 시간이 부족해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아 나는 퇴사를 하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걸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로 부지런해서 그게 몸에 배서 꾸준히 오랫도록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주한주 한주 시간이 지나가면서 친구들과 다르게 가고 있는 듯한 시간이나 점점 횡해지는 통장을 보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젠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남들이랑 난 너무 다른 것 같아 막 이런 회의감이 들고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휴학했을 때도 에 회사를 다니고 졸업해서도 바로 회사를 다니다가 25살에 무작정 제가 위에 말한 것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러면서 프리랜서를 선언했어요 근데 결국엔 다시 3개월도 안 돼서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저위의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아무 기... 기반 없이 그냥 내가 할수 있다는 그런 열정과 포부만 가지고 퇴사부터 해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막 뭔가 포트폴리오도 쌓고 SNS에 제 그림이나 작품들도 많이 올려서 팔로워가 많아졌거나 다른 플랫폼이 생겼다면 조금 더 오래 프리랜서 생활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프리랜서 디자이너 혹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먼저 인스타그램이던 유튜브던 블로그를 하시던 하나는 꼭 열심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가 그린 그림이나 디자인을 혼자만 꽁꽁 싸매놓고 혼자 만족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요즘은 그런 디자이너의 실력의 중요도가 약간 3 정도라고 보면은 나머지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7 정도의 홍보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감각적이고 디자인을 잘해도 홍보를 7만큼 못하면 3만큼 혹은 일만큼의 실력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 그런 홍보나 마케팅 부분을 막잘 아는 게 아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막 찾다 보니까 소통하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제일 제가 재밌게 할수 있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꾸준히 자신만의 작품이나 무언가를 포스팅해 보세요. 나만의 스타일이 없거나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뭐든 그냥 시작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연필과 종이 혹은 컴퓨터만 있다면 뭐든 할수 있을 거예요. 앞에 이 비슷한 내용의 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아직도 제 스타일의 정체성을 찾지를 못해서 막 헤매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시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SNS나 뭐 이런 것들 아니고서도 보통 회사에서도 외주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사분이 저한테 디자인을 따로 외주를 맡겨서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그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다니면서 업체와의 관 관계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프리랜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단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할 거라고 제게 예전부터 약간 생각했던 거는 몸이 안 좋아서였던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무슨 병이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음, 막 숨막히는 회사 사무실 속에 있다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막 회사 다니는 동안은 만성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막 먹기만 하면 체하는 경우가 많고 막 소화가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좀 컸었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걸 이용하면은 아침 저녁에는 무조건 서서 갔어야 됐는데 저는 앞에 영상에 도 나왔다시피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서 오래 서 있으면 현기증도 나고 막 식은땀이 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게 정말 저한테 너무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오래오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 미술이라는 걸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서예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싶은 그림도 그리면서 정말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자유롭게 근데 또 저는 결혼도 일찍 하고 싶었고 아기도 일찍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82년생 김지영에 대 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여자 디자이너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요즘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또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그 영화의 일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그렇게막 어릴 때부터 열심히 뭔가를 해오고 대학도 나오고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잔뜩 쌓았는데 그것들을 동시에 다 이뤄내는 분들이 정말 적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하고 싶었어요 욕심일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다 하고 싶더라고요 끝까지 일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고 이런 거는 뭐 대부분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셋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건 여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선택하게 되면 결혼이나 아기를 포기하게 되고, 아기를 선택하게 되면 일을 포기해야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하고 누가 더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자도 포기하는 게 있으면 남자도 포기하는 게 많고 또 지금 그러니까 주부의 비중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은 사회적인 그런 구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삼박자를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굳이 내가 끝까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더라도 나 자체를 그냥 브랜드로 만들고 나의 일을 꾸준히 그 안에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시간도 자유롭게 쓸수 있고 일도 하면서 결혼 생활도 할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아이 생각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회사보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내가 잘하는 걸로 기반을 닦아서 프리랜서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프리랜서가 안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근데 회사도 막늘안정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도 결국 누군가의 사업으로 시작한 일이잖아요 저는 살면서 안정이란 단어는 누군가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런 곳 외에는 정말 완벽한 안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저의 주 수입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프리랜서가될수 있었던 첫 번째 일은 미술 수업, 그래픽 수업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미술 과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들부터 대학생, 성인, 직장인들까지요 취미 미술, 패션 일러스트부터 해서 그래픽 수업까지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막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은 몇 년이 지나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조금은 편하게 수업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입원은 수업을 했던 분들의 외주예요. 보통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기 위험도 있었지만 직장인 분들이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인 경우가 <웃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 정도는 성공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결국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간간히 외주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정알바, 고정, 알바, 고정 전 지금 쇼핑몰에서 디자인 일을 하는데 스스로 막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침에 스스로를 깨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서 집 가까이에 있는 쇼핑몰을 정말 운 좋게 찾게 돼서 9시부터 1시까지 오전에만 하면서 초소하게라도 고정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못 끝내는 일들은 건으로 외주를 받아서 추가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에 나온 것처럼 포상화를 그리거나 일러스트를 그려주는 외주일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정도가 제 프리랜서를 하면서 얻었던 그런 수입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미련 없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전 대학생 때 누가 막 시켜서 하는 디자인이나 그림이 너무 지겨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그림이나 디자인을 하고 싶었고 제가 회사에서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내가 진짜 안정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내 감성이랑 안 맞는 동떨어진 디자인을 하고 있었 있나 내가 이런 일만 하다가 병들어서 죽기 직전이 되면 그때 내가 정말 잘산 인생이라고 행복했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리랜서의 장점은 그래도 미련 없이 하고 싶은 걸 다하며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단점 을 그럼 바로 돈이겠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누가 돈까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고정적으로 있는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그렸던 것들을 모조리 어딘가에 기록해놓으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게 정말 나중에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누군가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다 보면 은 나랑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집단이 되고 나의 팬이 되고 팔로워가 돼서 단순히 내 취미로만 했던 어떤 것들이 주된 수입원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잊고 싶은 건 잊고 먹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돈 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림만 그린다면 언제까지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어디서 들은 말인데 돈으로는 행복을 살수 없지만 행복의 대부분은 돈으로 산 것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그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가족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다거나 무슨 일이 생기다거나 하면은 그때 가서 막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좀 싫을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면서 몰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하는 단점은 가족들이 일할 시간을 저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계속 까먹게 돼서 나름대로 이제는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외로움에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것 단점은 나태해지기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스케줄러와 알람을 끼고 살아야 돼요 아 그리고 마지막 장점이자 단점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낯선 사람 혹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리고 틀에 박힌 그런 사회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낯선 사람과 만나는 거는 새로운 내가 모르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걸 알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회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인데 수업하다 보면 그냥 수평적인 관계로 만날 때도 있고 조금 더 지내다 보면은 좀 말랑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도 좀큰 장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재밌거든요 회사에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듣는 것 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여기까지 거의 저의 초창기 영상인 엄마 몰래 퇴사한 영상 이후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기념으로 오랜만에 어 영상을 만들어서 주저리 주저리 프리랜서라는 그런 저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뭔가 제 얘기를 혼자 한 거지만 그냥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너무 TMI여서 지루하셨나요? 아무튼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이 좋으셨거나 앞으로의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도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나 의견도 댓글로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